이게 요즘에 B를 누르면 안패전골 암페, 여러분 좋습니다 아 메가지나에서 드래곤이 되니까 자 로비 아이디 어어어어저저 저, 잠깐만요 나템왜 이래? 아우 <웃음> <웃음> 자 좋아요. 아,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마인맨은 어 방어 물건 같습니다. 네. 어? 말했어요? 저얘 이름 말했어요? 공을 넣겠습니다. 자 비태 장막. 좋아 좋아. 염동력 배운다. 좋습니다. 자이 분홍 어 돼지 먹는다 그리고 고양이도 잡는다. 어. <웃음> 자 요거로 맞추고 나이가 몇 살일까 내가? 내가 오늘 나이가 몇 살이더라? 아하아 아, 아,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아, 아 오래 살아고 기억이 안 난다 저등딱지가 아주 큰 턱거북이를 먹는 방법은 막타를 잘 먹는 방법입니다 좋아요 내려도서 아, 어,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. 제가 그동안 한글을 너무 잘못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벽 설치, 염동력 쓰고 자, 뺨한 대, 두 대, 세대 때려서 골을 넣치는 <웃음> 자, 이거 설치한다. 이거 쓴다. 자, 요거 쓴다. 그리고 적을 괴롭힌다. 그리고 다시 벽 설치하고 요거 쓰고 나 도망간다. 좋다. <웃음> <웃음> 어 말을 못하겠습니다. 저 지금 얼굴이 굉장히 색빨같게 익은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 다시 써주고요. 최대한 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자, 자, 자. 어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된다고 이겨야 된다고. <웃음>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오래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아직 주머니 괴물도 아선 마리밖에 하지 않았어요.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어나 어디로 가요? 어저저 저거 어어 잠깐만 아한번할 아, 아, 때마다 아 좋아 빼서 먹었다 아 죽어 죽어 불포켓몬은두들겨 맞아야 해. 아닙니다. 답답하지 않습니다. 재미로 즐겨야 하는, 오락인데 답답해하면 어떻게 합니까? 어? 나, 생각보다, 이 컨텐츠? 아! 아, 어째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? 자, 두 번이다. 세번 했대요. 1분 30초 만에 세번 했대요. 아. 자, 이제, 어, 성장했다. 요정으로 성장했다. 그리고, 어, 마술, 불꽃, 배웠다. 나의 화려한 마술 불꽃의 위력을 맛보아라. 자, 요정 불꽃. 악당은 요정 불꽃으로 정화하겠어요. <웃음> 자, 요정 불꽃, 정화하겠어요. 자, 흡입, 흡 뭔가 이상한데? <웃음> 자, 요정 불꽃, 정화하겠어요. <웃음> 좋다. <웃음> 아, 빠져. 바로... 아! <웃음> 오늘은, 한글날 기념으로, 외국어 말하지 않기, 컨텐츠. 죽여! 죽여! 죽여! <웃음> 어, 이거는, 어, 허들넘기요. 어? 잠깐만. 그거, 외국어 아니야? 아,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거 아니야, 아니야. 외, 외, 외국, 외국어 아닐 거야. 아! 아! 장애물 넘기! 못 눌렀어요! <웃음> 자롱아 어, 뭐죠? 방금 뭐가 어? 미? 어? 어? 어? 어 잠깐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아무리 저건 아니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게임이 한번 가보도록 하하습하다 우리 견과류 괴물 좋아요 제가 자 견과류 괴물 가보자 좋다 <웃음> 여러분들 저요요 요, 요거 주, 죽어라 죽어버려 아 흠신 두들겨 맞고 있는 우리 불쌍한 견과류 괴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자 자, 하얀색 멍멍이는 얼어버릴 거예요 우리 견과류 괴물이 흔내릴 겁니다. 좋습니다. <웃음> 자 얼음 공격. 좋습니다. 자 얼어 버려라 우리 어 요정 여우야. 불꽃 토끼도 얼어 버린다. 얼고 아이고 괜찮아. 그냥 견과류가 부어졌을 뿐이야. 나쁘지 않다. 자 지금 어, 시청자 분께서 좋은 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잘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자, 요정여우에게 얼음 던진다 그리고 견과류 <웃음> 괴물은 도망을 가고 멀리서 얼음을 또 던진다 <웃음> 홀, 호롱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와 성장을 했죠 자 아직까지 실패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미... 미, 미리 스킬을 배웠습니다 아 재밌다 아 정말 재밌네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저한 번만 저 이거 한 번도 못 넣었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넣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뭐야 자 마지막 마지막 룰 우리요 룰! <웃음> 자, 여러분들!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!